오른쪽 안전? 암수 있는 사람 한마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잡아요. 잡아요. 아이고. 뒤에 앉아. 마지막 아들아. 시체 넷. 시체 넷. 어? 뭐야. 시체 다섯. 안 돼. 아 이건 살 방법이 없다. 와..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웨이 한 방이면 끝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남네 어디갔어? 레이 언제 옴? 나 아, 포션이 없는데? 아 어. 끝났다 아 조완사 아, 하나 들어갔어요? 그... 그게 아니고 공황이 네. 흔들린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바람이 어. 거세서 아 우리가 진격하는 어. 그 속도 때문에 운터 어. 나이스 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별거 없지, 별거 없지 오씨, 오씨 많다, 뭐가 끝까지 가시죠 이번 턴에 밀죠? 오케이 될같딱 붙고 가시죠 찰리, 맘수 준비 yep. 딱 붙으면 됩니다 혹은 오른쪽 안전. 레이저점아 다찍이네요 워로드님 다찍. 나이스 패턴 우마이. 빡세게 밀고. 네. 레이저, 레이저 패턴 레이저. 굿 암수 없이 가시죠 김이. 다스 다스. 네. 까지 쫓아가서 딜난나찾지도 않았다 딜 좋다 아드님 혹시 천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입.. 아 내가 일단 가지고 올게요 괜찮 어차피 이거 포탈 없어도 벵가형이 두번째거 받아줘요 포탈 타그래서 네. 가는 중 가는 중 나이스 무력되 대고, 어드니안수 오케이. 브루크 대고, 브루크 고브지 관리 잘하시고 맞아 우리 난나가 없음 이제부터 펫시 응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겐춘할 만함 어 빠졌어요 겐춘겐춘 겐춘. 찐무 굿 안해요 오 위에 위험 별입니다 저희 다섯시 안나왔습니다 나이스 피관리 따하시고 일곱시에서 다섯시로 이 조심조심 위에 지나가요 위에 위험 위에 낮 지나갑니다 다들 되시... 피관리 피관리 밑에 지나가요 다음거 밑에 끝까지 집중 뱅형 음, 한번 돌림, 두번 돌림 됐든 한 번인가? 한번 더. 나이스 됐어요. 밑에 나 조심. 똥좀 많아요. 똥 관리 뱅형. 아 오케이 돌리 도, 그건 돌려야지 오케이. 가운데 수랑, 가운데 수랑, 피해야 수랑, 돼. 수랑, 가운데 피 수랑, 아, 피하고 수랑, 가자. 아. 뒤에 위험해요. 뒤에 위험. 백 위험. 결국은 여기 실리안입니다. 레지발리. 가운데 똥 좀. 이 파티 성부준비? 패턴 하나만 보고 쓸게 쓰... 아 어째 안찾구나 까꿍 뭐야 이거 별이 샴삽이라고 갑자기? 여기 안전 아, 여기 오케이. 안전 나이스. 아 확인 돼요? 확인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가운데 있어요 이거 딜 들어가나? 아 패턴 보고 쓸게요 어디갔냐? 네아이요 로키 아이. 아 이거 안들어가나? 들어가있지? 아 들어갔어. 들어가네요. 혹시 깼어요? 아그 축도한다. 그이 파티 깨수? 성부? 아 괜찮 괜찮. 나이스. 오케이 갈게 갈게. 청룡진 님. 청룡진 님 백업 이 파티 여기 백업. 살려 살려. 오케이. 나 멀어질게. 멀어지는 거 멀어지기. 겁나 멀어지는 중. 레이저굿. 나열한시 축수 좀 정리할게요. 바드 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3시에서 다시 똥이 좀 많습니다. 3시 일리아칸. 어? 긴한데 헬가. 헬가. 빨라요. 나이스. 나는 걸리면 안 돼. 내부가 3시 나이스 레이저. 뱅가영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굿 절구굿, 얼구 마이 엉덩이 딱, 엉덩이 완전 딱, 나이스. 뭐3 빼고 다시 나올게요. 길로틴 네. 가운데 새로 길로틴 끝나고 들어갈게요. 아웃이 첫 수네요. 길로틴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나올게요. 끝. 나오... 레이저 오케이, 촬영 교대 대만이스수이진 지진. 지진. 한번. 예, 이스나이 예,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나나 아시씨 7시 위주로 지웁니다. 12시, 12시. 12시로 12시로 갑니다. 12시 한쪽만 지워 주세요. 한쪽만. 깊숙한 걸. 네. 이거 옆으로 피해야 될 듯. 뛰었어요? 옆에 것들 나이스. 도와가님 암수. 나긴부터 나긴부터. 빨간색 멀어지기. 이제 멀어지기. 레이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레이저 한번 더. 너무 좋고 패턴. 이 패턴은 학원 폭하기 힘들겠죠. 하실 듯? 잡혔어요? <웃음> 일단 그렇죠? 우리 이주차 성공해야지. <웃음> 화이팅 화이팅. <웃음> 엉덩이 옆구리 게이지 많이 찹니다 바드님 케어 바드님 케어. 나이스. 암수 들어갔어요. 오, 오케이 일약한 현재 현재 위치 한 시. 어. 튀어야 길로틴. 어, 요요요 살려 살렸어. 뱅가님 일어나 일어나. 나이스. 나 왔다. 일약한 11시. 나카. 어, 나이스. 일약한 11시. 네. 지우러 가는 중. 벨가 벨가. 애매하면 시정. 애매하면 시정. 왼쪽 빨라요. 나이스. 어, 어구. 이거는 로나이스 레이저 길게 레이저 맞으면 안돼 해충관리 12시, 일력한 12시 나이스 지워졌고요 어, 어, 한번 찍어요. 워러드니 암수 오케이 찐무 아직 20줄 남음 큰 사람 없고 레이저 나이스 패턴 좋다. 문양 같이 같이 붙기 붙기 나이스 바드님 암수 가자 가자 엉덩 이딱 촬영 몇 스택 오케이 38줄다 왔어요. 무력무력 무력. 따라가 따라가 6시 지워줘야돼 해충 빠져줘 해충 레이저 길게 아나 죽었다 아... 죽여요 12시 터진다 여기 앉전 여기도 안전 일로오세요 낙사 낙사 지파 아, 지파 지파 지파 다 살았어 어, 배마님, 최강 딜러 중한 명인데, 까비. 까비, 까비. 우리,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벤가야 오케이, 창수령 암수. 암수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밀죠. 아이고, 우리 알아서 잘 생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생존. 여비엄, 여비엄, 여비엄! 화가님 어그리에요 돌아요 많이 돌아요 도는 중 열심히 도는 중 레이저 이제 곧 쏩니다 멈추고 옆에 조심 다 왔어요 고 조금만 더 조금만 갔어요. 더 갔어요 나이스 아몰라 무서워 여기 있을래 아씨 가자 가자. 저희, 저희 감동난 꽤나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나 네, 여기 절구도 따뜻함 따뜻장 따뜻함. 가자 가자. 어? 우리 잘 빼기. 우리 게이지 있... 오케이 리셋 됐고 핑 찍힌데. 들어가면서 워로드님 속도. 가형 암수. 알았어요. 오케이. 워로드님 무력 짝짝 밀어주세요. 가자, 가자. 뒤로, 뒤로, 뒤로. 아, 카운데 위험, 카운데 위험! 어, 아, 안죽었습니다 안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딱 붙어요, 일로 도와가님 아, 글로, 딱, 오케이. 음, 무력 좋아요. 드릴게요. 나이스, 파괴. 오른손. 그대로 이손에서 딜. 도와가님 암수. 시야가 너무 안 좋은데. 괜찮, 괜찮. 움직일 때는 가운데로 뒤로 뒤로 쭉 우리 가운데 그냥 깔게요 크게 가운데 스스로 밟을 수도 있으니까 청룡진님이 가면서 깔아주세요 가운데 잡아요 가운데 위험 나이스 집중 할수 있어요 긁어요 긁어요 즉사 나이스 전멸기 아직아지 아직. 고! 어 오히려 좋아요. 좋다 웜 하나 깼으면 무력도 좋아지니까 청룡집님 좋아요. 암수 여기 안전해요 그 다음 가운데 안전 파도 지나가면 들어가도 돼요 손, 손쪽으로 레이저 써야 레이저 집중 나이스 끝까지 손쪽으로 손 들면 안쪽으로 움직일게요 만약 들면은 바깥으로 돌지 마시고 인코스로 가슴 쪽 붙어서 일로 인코스 뒤로 뒤로 뒤로 일자로 이거 웜깰 거예요 저희 웜 밟고 깨시죠 워러드님웜 같이 깨죠? 둘중한 명만 깨도 돼둘다 무력 좋아서 어 이거 깨야 돼 월오드님 잡혔어 오케이 깼어 깼어 야, 딱, 붙어, 딱 붙어! 딱붙터 밥상 뒤어어 140줄 디커. 어. 어, 나왔어요? 어, 이거 지금 잡아,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가기 전에, 빡딜 빡딜 됐어, 오른쪽 이거 똥 끝까지 초록 똥 밟아도 그거 생겨요 인지하시고 레이저! 레이저 아, 아니다, 긁기 아, 오히려 좋아 도와가님 천천히 나오세요 너무 늦게 어, 계시면 레이저. 죽어요 어, 어. 적당히 알잘딱 파이팅 끝까지 노란똥 긁는다 레이저 와아씨 일도 쏘네 살았어 살아, 살았어 나가면 돼 나가면 돼. 긁어요 오케이 바드님 암수 부탁드려요 파 반대손 컷, 컷, 컷, 컷. 나이스. 또안 나오면 음. 140줄 언저리 딜컷이에요 우리 계산 160줄임 흥분노, 열렀다, 열렀다, 열렀다. 잠깐 딜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생각해보면 암수 하나만? 빡딜하자 한 번에 보자 촉수 밟지말게 손으로 손으로 오세요 손으로 아직 안밀려서 가운데 위험 잡아요 아 이럼 깨졌다 딜컷 밟힐거야 안 밟나? 안 밟았다 고고고 왼쪽 왼쪽 됐스 천천히, 대기 대기 천천히. 끝까지 끝까지 고! 나가면 워로드님 암수 깬다 여기 가 안전 여기 안전 반대로 반대로 인코스 안전 항상 뒤로 뒤로 일자로 뒤로, 뒤로, 이거 웜 아무 데나 구석에 깔아도 돼요 어차피 깨면 돼 구석에 그냥 안 되나 성구 썼어요 촉수 아무나 깨주세요 게이지 없는 사람 나이스 레이저 나이스. 창수 남수. 네. 오른쪽 안전, 하죠? 오른손 안전. 곧 무력 터져요. 집중. 가운데 걸어요 직사. 음, 와, 모르도. 뭐로도... 반대 반대. 왜사기안 나오죠. 에, 안 나와요. 여기 안전, 여기 안전 끝내 끝내. 웨이 처맨끝 오케이 감옥 육탄 부파 부파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죽여, 가운데, 죽여. 가운데, 암수 들어갔음 빡딜 아드 1원 육천 후와 웨이도 안찾는데 끝났는데어 뒤로 뒤로 뒤로 자자자자 <목소리> 흥분 줄줄어. 흥분 어어 안죽었어? 왜 안죽어? 여기 여기 도화가님 살려줘 나 성분쓸게 아이 파티야 레이저 웨이 레이 이어 레이 웨이 어 웨이 찼어 어 웨이 아, 또뚫이네 아 나이스. 네. 형님 저희 히든 미안나를 써서 부파를 빨리 받도 아, 그렇지. 근데 안안 찼어, 안 근데, 찼어.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딜이 네. 너무 쪼개 밀려가지고 어쩔 네, 수가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네. 그것도 있었어요. 원래 그 30줄 부파 이후에 이난나로 아. 한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 히든웨이 안 쓰면은 반이 좀 차더라고. 아, 고생했습니다. 아. 좋았다.